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어,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하는 날일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비트코인이랑 어, 여러분들 관심 많은 리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약 900만원 어, 900만 선에서 어, 약간의 매물대를 만들면서 현재까지는 어, 900만원 반등 이후에 한 970만원 선까지는 어, 약간 반응을 어,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원화 차트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요. 일단 원화 차트 보고 나서 어, 추후에 다시 달러 차트로 분석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오늘은 비트코인이나 리플 다 원화 차트로 분석을 할게요. 자 일단은 900만원 선에서의 반등은 가까스로 지켰다. 어, 하지만 이후에 강력하게 이전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어, 990만원 선, 그약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고 보면 되죠. 1000만원 그러니까 선의 이전 목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어, 약 반등 이후에 어, 조금은 1000만원 어, 돌파를 다시 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약간은 버거운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만원이 이전의 저항 지점, 그리고 동시에 어, 여기 강력한 더블 탑 패턴을 만들면서 이전에 하락을 했던 이 패턴의 목선, 그 지점이 딱 이제 998만 원, 약 1천만 원 선이라고 할게요. 1천만 원 선에서 지금 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천만 원 돌파 여부가 이 비트코인 추세를 어,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의 판가름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선에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어 다음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이제 920만 원선, 920만 원선인데 어, 달러 기준으로는 조금 다를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는 아마 여기가 한 7,400 한 6,800 어요 수준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일 텐데 일단 원화 기준으로만 볼게요. <웃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하락을 한 이후에 920만 원선 지지 받고 반등을 한 이후에 약간 이렇게 어, 횡보에 가까운 그러한 어,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 어, 어쨌든 960만원, 어, 960만원 선에 이렇게 수렴을 하는 어, 수렴 채널 형태를 만들면서 어, 움직임을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장 상태가 횡보에 가까운 그러한 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인적으로는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한 이후에도 이제 천만 원을 뚫는 것은 천만 원을 천만 원을 뚫는 것은 이제 어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표만 놓고 보면은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매수가 그만큼 많이 받쳐줬기 때문인데 이렇게 MACD 선을 보면은 영선 가까이 갔다가 이제 MACD 선이 점 더 떨어지진 않고 점차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시그널 서린이랑 이제 골드 코러스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20만원 선에서의 반등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1000만원 선에서 만약에 돌파를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전 고점이었던 약 1050만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천만원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은 안 좋은 모습으로 봐야겠죠. 그렇죠이러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920만원 선의 목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오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어,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저항선을 어떻게 뚫어줄 것이냐 이게좀 어, 포인트로 어,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봤고요 비트코인 이렇게 봤고요 어, 리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솔직히 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반등한 이후에 조금 지금 쌓아 놓은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 조금 더 <웃음>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전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어, 돌파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러한 식으로 어, 선을 좀 그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560원, 566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저항 지점을 계속해서 한세번 정도 테스트를 했어요. 저항 돌파를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 돌파를 성공을 하지 못하고 어. <웃음> 약 470원 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470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계속 나오곤 있는데 어, 조금은 어, 이전에 여기 여기가 한 520원 선인데 어, 520원 선 예전에 지지가 나왔던 520원 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470원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500원 선 돌파 후에 다시 566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형의 그러한 어, 추세 지속형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저항지점 그리고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어,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어, 이 566원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만약에 470원 밑으로 간다 밑으로 빠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밑에 지지구간인 450원 정도 되겠네요 450원 450원 선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좀 안좋게 가겠죠 안좋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큰 관점의 더블탑 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요 상승분 만큼 그냥 그대로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히 어 높아 지게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470원 지지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은 이렇게 어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듯이 470원 선에 어 470원 선을 끝 지점으로 하는 이러한 어 아래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세기 어 형태의 수렴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 지점이 끝 지점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 이러한 형식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쐐기형 모양의 그 수렴 채널에서는 어, 위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70원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 MACD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게 히스토그레, 히스토그램이 보이시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MACD선이랑 시그널선과의 간격을 이렇게 어, 도표로 나타낸 건데 점점 간격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스토그램 몸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요 어, 지점 이 전에 470원에 반등을 줬던 요 지점보다 지금 470원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골든 크로스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0원에서의 저항을 어,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들 한번 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470원에서의 지지 가능성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짚어 봤는데요 어차피 이따가 우리 어, 수요일날 방송은 저희가 차트 분석이 아니고 펀더멘탈 분석이기 때문에 어, 차트 분석을 따로 안할 안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비트코인이나 리플 차트를 조금 분석을 해서 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리플 비트코인 이렇게 봤는데요. 어 조금 이사한 지가 이제 이틀 돼 가지고 조금 뭔가 어수선하네요. 네 어수선해 가지고 <웃음> 저희도 좀적은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채, 저희 사무실이 이제 노년동에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자유롭게 방문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저녁게 맞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주역 3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저희 직접 뵙고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원주역 3번 출구로 오셔가지고 어 저희 사무실에 들리시면은 저희가 어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만약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